요즘 출시되는 컴퓨터는 대부분 하드디스크가 SSD죠. HDD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SSD를 사용하실 겁니다. 컴퓨터를 부팅할 때 대부분 빠르게 윈도우가 실행이 되지만 평소보다 느리다면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은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된 프로그램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바탕화면 작업시줄에 마우스 클릭, 작업관리자를 눌러 시작 프로그램 탭을 눌러 여기에서 등록된 프로그램 목록과 함께 상태 부분에 사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메뉴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 제일 위에 있는 옵션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활성화, 비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특정 프로그램을 윈도우 부팅과 함께 동시에 실행하려면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등록을 시켜주면 됩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설치하는 중간에 구성 요소 선택에서 윈도우 부팅과 함께 실행할 건지 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스토어에서 설치한 앱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등록을 해두면 윈도우 부팅과 함께 프로그램이 같이 실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해 마우스 클릭 실행을 누릅니다. 실행창이 열리면 스타트업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시작 프로그램 폴더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에 윈도우 부팅과 함께 실행하려는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스토어에서 설치한 앱 같은 경우도 윈도우 시작 키를 눌러 해당 앱을 찾은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폴더로 드래그를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면 컴퓨터를 부팅할 때 등록했던 프로그램도 같이 실행이 됩니다. 차후 등록한 프로그램을 제거하려면 동일한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 삭제를 해주면 끝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